준비해봤는데요. 제가 8월 한달 동안 쇼핑한 옷들을 오늘 하울을 해서 여러분들께 코디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자 여러분 지금 무슨 시즌입니까? FW 시즌이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준비한 옷들은 지금 아니면 못 입어요. 천만 더 지나면 추워져서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시즌에만 입을 수 있는 옷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첫 번째 바지는 아쿠비클럽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49,000원이고 연청 컬러를 샀어요 S 사이즈로 이게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되게 이런 항아리 핏이었단 말이에요 입다 보면 은 이렇게 막품물음을해져요 그래서 핏이 지금처럼 이렇게 쫙무지하게 예쁜 핏이 딱 됩니다 S 사이즈인데 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걸쳐서 입었을 때좀더 핏이 색깔이 되게 예뻐가지고 아주 맘에 드는 바지입니다 두 번째 바지는 러브 이즈 u 루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20% 할인을 해서 73,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유사 집시피 이게 바지가 프리 사이즈여가지고 원 사이즈 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바지가 굉장히 길어요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 골반 바지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접어서 입더라고요 바지를 키 크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접어서 입었을 때도 핏이 에요 주머니가 아주 넉넉합니다 자세 번째 팬츠는 이것도 아쿠비클럽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네, 아쿠비 클럽 제품이고요. 3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성비템이죠. 저 진짜 가격으로 무조건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역시 사실 살짝 이게 비치거든요. 이게 얇은 바지여가지고 보시면은 약간 햇빛이 딱 됐을 때 살짝 비쳐요. 안감이 이렇게 딱 트렁크 라인까지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너를 뭘 입어도 색이 비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촬영거려 예쁘고, 시원하고, 자성 디테일. 아, 자, 네 번째 착장입니다 제가 주황색 과 옷을 처음 사보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통 인가 봐요. 보시다시피 앞쪽에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손에도 이렇게 손이 뚫려 있어가지고 좀더 유니크하고, 약간 힙하고,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도 약간 부해 보이지 않게 딱 떨어지는 핏이고그 다음에 치마. 허리를 줄이니까 벨트를 이렇게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채우는 데인데.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발은 제가 슈컴마고니 진짜 진짜 좋아하는그랜입 굽이 정말 높죠 진짜 굽이 높은데 이게 통굽이고 가죽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엄청 편해요 약간 운동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아무때나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자 이번 착장은 내가 바로 아이돌이다. 스테이시의 일곱 번째 멤버다. 이제 한살한살더 나이가 먹기 전에 이런 치마를 또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블레로 느낌의 셔츠나 가디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디테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 프릴, 뭐 주름이 있고, 프리 있고, 프릴 있고, 딱 이게 단추 두 개.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약간 힙팔때 뭔가 러블리하고 귀엽고 큐티하고 섹시하고 다하는 그런 정말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블레로 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거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걸 뭐냐면, 이게 기장감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통 플리츠 스커트 같은 경우에 되게 짧아서 활동하기에 되게 좀 약간 제약이 많거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앉아 보니까 제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약간 또 그리고 스쿨룩 느낌이잖아요. 요즘 월때뭐 때 입고 가세요? 교복 입고 가시죠? 근데 거기서 대여해 주는 스복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이런 스쿨룩을 입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 이번 착장은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멜빵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멜빵 찾으려고 진짜 한 달을 백화점 다니고 인터넷 쇼핑 엄청 찾고 그래서 겨우 찾은 아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한쪽 어깨끈을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내렸냐면 얘를 이렇게 올려서 양쪽 다리잖아 그러면 약간 너무 너드 같은? 너무 약간 섹시하게 이쪽을 이렇게 폭풍을 내려서 입습니다. 훨씬 낫죠? 자, 이번 착장은 Y2K 룩의 정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룩입니다. 약간 2000년대 뉴스 보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룩이죠. 하지만 요즘 시즌으로 재해석한 약간 촌스러운데 세련된 그런 느낌의 룩입니다. 소재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몸에 기분 좋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같은 감절기에 딱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거 감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덮는 기장감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고 살짝 어성스러운 그런 느낌이다자 그리고 이런 첫장을 입었으면 액세서리는 뭐다? 민기거리, 버스 손잡이 귀걸이를 꼭 해줘야지 약간 와이트케를 아 의도를 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를 보십시오. Look at my pants 너무 이쁘죠? 제가 이 디테일들 보고 멀리서 봐도 이거는 내 거다 싶어가지고 당장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일단 지퍼 디테일이 너무너무 유니크하고 시크하고요 이런 워싱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이런 찢어진 부분실 같은 거 보면은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좀더 뭔가 특이하고 어? 저거 봐, 저거 지 약간 그런 느낌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심하게 뭔가 커리어 우먼, 뭔가 성수동에서 보일 것 같은 자, 이게 이런 크롭 볼레브 셔츠랑 이 나시가 하나 세트예요 낮에는 벗고 카페 들어가면 입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입는 것보다 단독으로 입는 게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허리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내 허리가 여기다 내 골반이 여기다 내 다리 길이가 이만큼이다 할수 있는 그런 페이크 룩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룩집 앞인데 나와야 입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가 혹은 썸남이 자집 앞으로 10분 뒤에 갈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까 그러니까 꾸안꾸를 해야되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진짜 슬림을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딱 이렇게 입고 나와서 아 어, 뭐야 나 10분 만에 준비하고 나와서 진짜 약간 좀 엉망이란 말이야 뭐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이제 살짝 귀여운데 딸 기회가 막상모스러운데이렇게 하면 살짝 슬실식으아 약간 좀 섹시한 그런 느낌 뭐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 요런 그리고 네. 바지를 했었는데요. 요 바지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 허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바지 사면 모든 바지를 다 허리를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수선할 필요가 없이 얘가 좀 무거워서 앞으로 좀 처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책장들이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채널이 많이 바뀌었죠 약간 새단장을 해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의 이런 룩북 또 저의 관심사 요리 그 다음에 또 저의 일상들 여러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 <웃음>